속보입니다. 일본 이바라키현 북부에서 오늘 4월 4일 규모 3.6진원의 깊이는 10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이 주요 세가지 자연재해 위협 요소는 먼저 수도지카 지진이 도쿄를 강타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며 최근 치바현과 이바라키 현 시즈오카현에 있는 스루가만의 지진을 보면서 우려가 되고 있으며 바로 그 이바라키현에서 오늘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행정구역상 도쿄도에 속하는 일본 이즈제도에서 세 번의 연속 강진들이 발생하면서 많은 지진 전문가분들이 도쿄 인근 이즈제도, 하치조지마에서의 지진이 일본 수도권에 영향을 줄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이즈제도 하치조지마에서의 지진은 시즈오카현에 있는 스루가만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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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가와현 이바라키현 치바현 시즈오카현이 있는 수루가마이 바로 수도지카지진이라 불리는 곳이며 도쿄만 일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들입니다. 오늘 4월 4일 오후 12시 54분에 발생한 이바라키현의 규모 3.6진원의 깊이 100km의 지진은 이바라키현이 일본 열도를 통해서 서로 횡단하는 중앙구조선 단층대의 출발지라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바라키현의 최근에 33번의 연속 지진은 의미를 둘 수밖에 없으며 중앙구조선 단층대는 10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지진이 발생할 때에 각기 따로 움직이고 있기에 중앙구조선 단층대내에 지진들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최근과 같이 연속 도미노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앙구조선 단층대 10개 구간이 서로 연동되고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